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절집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어, 이런 괴로움 또 저런 괴로움 또 다양한 어떤 삶의 애환과 또 힘든 이야기들을 이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대를 막론하고 어, 모든 분들이 뭐랄까 이렇게 외로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다 나는 이렇게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는 게더 외롭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어, 몇몇 경우에 보면요. 어, 초등학생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너무 막 괴롭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부모님을 막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도 막 부모님을 뭐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에 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이제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밖에 안된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팔을 보여줘요. 팔에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근은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한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끊임없이 혼나고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하라고 혼나고 내 성적은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바라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부모님이 자식이 내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사랑의 매일에서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 딴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정말 잘못해서도 아니고 아 성적 때문에 맞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가족이 있어도 따뜻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 뭔가 이, 이 세상이 공포스럽고 뭔가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아이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랑하면 해결될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좀 어찌 보면 좀 비참한 것이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지 모르게 외롭다. 고독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어, 계시죠. 또또 또 이제 요즘 보면요. 이 회사에서 이제 늦지막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뭔가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렇게 자꾸 눈치가 보여서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되나?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젊었을 때 내가 막잘 나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막 퇴직할 때가 되니까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하고 하더니 내가 이제 힘없어지니까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느낄 때와 뭔가 막 이렇게 막 실망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문득 자신이 뭔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뭐잘 나가고 아니면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럴 때를 빼면요. 누구나 근원적으로 좀 고독감, 아니 홀로 된것 같은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볼 거예요. 또꼭 그렇지 않더라도 홀로 이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서 혼자 여행지에 이렇게 있을 때 왠지 모를 이 외로움, 적적함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몸서리 쳐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에서 이 외로움이 올때 많은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을까? 나의 이 헛헛한 외로움을 충족해 줄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괜찮아질까?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건수를 만들고 술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어떤 모임을 찾아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은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고독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해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혹은 우리가 소울메이트를 그리워하죠. 나의 이 외로움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수 있을 만한 내 영혼의 단짝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해서 그 영혼의 단짝을 찾기도 합니다. 또그 영혼의 단짝에게 그런 어떤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뭔가 또 다른 무언가가 없을까? 내가 일을 일을 좀 매진하면 이게 없어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취미생활을 하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났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도망쳐서 이 외로움이라는 느낌,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 감정일까요? 벗어나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인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이제 제가 처음 히말라야를 트래킹을 도반 스님들과 갔었다가 만났 사람들의 기억이 자꾸 남아서 그 다음에 제가 몇년 후에 제 혼자 이렇게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에서 한달두달 달 혼자 이렇게 걷다가 내려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막 덥수룩한 수염에 씻지도 않은 얼굴에 그런데 그그 그 덕지덕지한 모습 모습이지만. 뭔지 모를 막, 이런 표현, 어떨까 모르겠어요. 뭔가 정말, 이렇게, 어떤 신을 보고 온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시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야, 정말 히말라에서 한 달, 두달 살다가 내려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몰골은 뼈제재 한데, 너무나도 막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자신도 처음에는 이렇게 홀로 떠나는 여행? 혼자 막 설산에 오랜 오랜 세월을 혼자서 막 산에 들어가서 있다가 내려오고 자신도 이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도 여러 명과 함께 가는 여행을 즐겨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혼자 여행을 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혼자 여행을 가니까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처럼 외롭더래요. 그래서 막이 사람 저 사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막 포섭해가지고 모아서 같이 다니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에서 여행자들과 에서여행자 함께 또 다녀보니까 그게 또 서로 맞춰야 되고 서로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행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게 또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혼자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좀 그렇다 해서 혼자 여행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지에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일 걱정이 이게 너무 외로울 텐데? 혼자서 저먼 곳을 떠나서 한달 가까이 이렇게 오지로 여행을 떠나면 너무 외로울 텐데? 그게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문득, 야, 내 인생에 한번 정도 어차피 외로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한번 죽도록 외로워 해보자. 죽도록 고독 고독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 나는 지금 어차피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멀리 여행을 떠나온 이유가 뭐겠어 한국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고 와서까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 속에서 이 외로움을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한 번쯤 갖지 말아 보자 그냥 한번 외로워해 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완전 홀로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마음으로 그 오지를 가서 그냥 혼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왜인지 모르겠대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못 찾겠대요 왠지 모르게 자꾸 매년 한 번씩 자꾸 떠나게 만든, 만든대요 자신을 자기를 그 철저한 외로움,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것들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홀로 된 홀로 있다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즐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충분히 내가 마음을 열고 외로워하고 홀로 있어 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중독이 되는 것처럼 정말 이게 홀로 거여있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느껴보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거사님이 이제 제가 좀잘 알고 친하던 우리 절에 나오는 분이셨는데 그 거사님이 막 신나게 이제 여행을 간다고 혼자서 먼길 여행을 떠나신다고 막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신나게 떠나셨는데 나중에 그 여행지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 스님 제가 혼자 여행 오니까 막 물론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거 진짜 내가 미칠 것 같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네요. 너무 외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고사님 그 외로움이 올때그 외로움을 거지, 거부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완전히 외로워해 주워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외로움이 싫어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냥 그 속으로 충분히 뛰어들어 보세요. 그분이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저랑 통화한 그 이후에 갑자기 여행이 문제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외롭다는 라건 뭘까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왠지 모르게 세상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연결된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뭔가 내가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홀로 된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왜, 왜 싫어할까요? 의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학생들은 또 좋은 성적에 의지하고 사람들은 늘 남들의 관심에 의지하거든요 기대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혼자 행복하지 못해요 남들이 칭찬해 줄때 남들이 잘났다고 할때 남들이 너는 행복하겠다고 할때 그때 난, 난 행복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혼자 행복한지 몰라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아나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어서만 상대적으로만 행복해지는 뭐랄까 이 공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그 남자분들 그런 얘기 종종하죠. 성인 남자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난 이런 감정일 줄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큰 뭔가 어마어마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을 계셨어요. 제가 아주 절친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공부도 나름 많이 하고 영성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이렇다고 느꼈는데 정말 아버님께서 탁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 이 세,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어떤 그, 그걸 느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나에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어떤 큰 존재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딱 존재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든든함을 느끼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식은 부모님에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걸 느끼지 못할 때그 자식, 그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있어도 외롭겠죠.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의지할 걸 찾아 나서겠죠.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이, 이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혹은 사랑에게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이 공허함과 헛헛함을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돈에 의지하고, 명예나 권력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의지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떤 승승장구를 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때, 일순간 뭔가 이 외로움, 허터함이 사라져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잊어버린 지오래예요 왜? 나는 외로움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어. 헛허탐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앞서 나가야 하는데 해서 그것을 우리는 임시 잠깐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 이 근원적인 외로움이랄까 이것을 내가 돈, 명예, 권력 같은 어떤 추구하는 것들로 이렇게 잠시 덮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예가 좌절되었을 때, 그 명예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쉽게 말해 아부도 하고 막 나한테 이렇게 잘 했는데 내가 이것이 딱 사라지니까 이거에 이명예 기대했는데 이 명예가 사라지니까 내가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고 하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남들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내가 외롭지 않다가 내가 문제가 없다가 그 직장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가 딱 사라졌을 때 내가 진짜 외수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진정한 내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거죽들 있잖아요. 내 몸, 내 능력, 내 명예, 내 권력, 내 돈, 내 재산 내 위치, 지위, 내 자동차, 내 사람들 이걸 나라고 여기는 동일시 그 동일시를 진짜라고 착각해왔던 겁니다 나다 하는 것과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거가 잔뜩 있을 때 잠시 뭔가 꽉찬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 기대어 의지하면서 있을 때 근데 그것은 거짓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라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외소해지는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 없을 때 고독사를 하잖아요 고독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내꺼, 나와 내꺼라는 것들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입니다. 임시. 내가 나의 정말 천생연분의 가장 아름다운 단짝을 찾았어.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잠시 기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완벽한 나의 자식을 낳거나 했을 때 그들에게 집착을 하고 의지를 하거든요. 서로가 의지하고 의지가 나아가서 집착이 되고 또그 집착이 왜곡되게 되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커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뭔가를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하게 되죠. 그게 충족돼야지만 내가 완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일까요?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음, 조금, 그 근원적인 감정과, 어, 좀 맞다 있달까요? 우리가 어딘가에 의지하려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의지하는 의존적인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본래 모습은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지해야지만 든든하고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뭔가 큰 기둥이 있는 것 같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같고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고 분별일 뿐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오은이 내가 아니고요. 내 것,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사람, 이런 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임시로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인 일이 다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랑했고 떠나가지 않으니까 떠나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원한다고 혹은 내가 원한다고 오거나 가지 않아요. 이, 이 우주법계가 허락했을 때 오고 이 우주법계가 인연 따라 허락해줬을 때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를 타고 가다가 1초만 늦었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게 법계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나갈지 우리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라는 게 진짜 영원한 행복이 맞을까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행복이잖아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젊음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죠. 제가 아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좀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했고요. 아까 그 여행을 떠났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외로움이라는 이 속에 뛰어드는 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뭔지 모르게 좋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움 속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억지로 그를 찾아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괴롭다면 그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이냐.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을 때 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있음, 진정한 홀로있음은 뭐가 진정한 홀로있음이냐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실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소울메이트가 없어도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미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도 온전히 우뚝 설수 있고요. 돈이, 명예와 권력이, 지위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당당하고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을 때도, 그러니까 이 진정한 홀로 있음이라는 것은요. 몸만 홀로 있다고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돈과 홀, 돈에서부터 호젓하게 홀로 있어라는 얘기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돈에 걸리지 않는, 매이지 않는 정신 그게 있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명예, 권력, 지위, 위치에 어느 위치에 내가 있어도 그 위치에서부터 자유롭다면 그 위치에서부터 나는 독립적으로 홀로 있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자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멋있는 옷을 입고 가면 괜히 내가 잘나 보이는 것 같잖아요. 비싼 백을 하나 들고 비싼 외제차를 하나 이렇게 타고 그러면 내가 괜히 막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괜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겠지 하고 그래서 괜히 자신도 그냥 든든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통장 잔고가 딱 찍혀 있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든든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할, 하지 말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에 내가 휘둘린다면 그건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건 구속되는 삶입니다. 그건 영원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짓된 임시적인 행복에 내가 매어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에 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그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니까 인연 따라 그것이 떠나갈 때 나는 반드시 괴로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고 나이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건강도 사라지지요 돈도 사라지지요 명예도 사라지지요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지지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고독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생명까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내 거, 내거를 늘려나가는 삶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차, 내 아파트 이런 걸 늘려가는 삶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진정한 가치가 맞다면 그 가치의 종말은 어떤 걸까요? 반드시 사라지는 거죠. 반드시 우리 모두는 100%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100% 늙잖아요. 100% 몸이 아파지잖아요. 100% 죽을 거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돈다 사라질 거잖아요. 생겨난 모든 건 반드시 사라져요.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생겨난 거에 목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진,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에 왔다 가는 거에 내가 목매면 나는 공허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점점 더 힘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나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 그런 거에 나중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결국엔 우리 모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허망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 죽도록 달려가죠. 돈을 향해,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임시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의지하는 걸 통해 내가 괜히 지금 임시적으로 든든한 것 같은 착각, 그 든든한 느낌. 그게 있으면 행복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착각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원으로 실려 간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온 것은, 생겨난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 유한한 거에 우리가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거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그것에 그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에 눈뜨는 거예요. 진실은 이겁니다. 진실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동안에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진실에 눈뜰 수가 없어요. 이게 난데 이게 나면 이거 아닌 건 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더잘 살고 잘못 사는 게 상대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허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게 많고 적은 허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는 동안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이 몸만, 이 몸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진실에 눈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을 봅니다 뻔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이걸 가지려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소유물이든 그 모든 것들은 왔다 가잖아요 그것도 내, 내가 노력하면 오고 내가 노력 안 하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은 지가 가고 싶을 때 가요 내가 가라고 안 해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벌고 싶다고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벌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못 벌겠지. 착각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인연 따라 죽어라고 벌려고 해도 안 벌리는 사람은 희한하게 안 벌려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 이 몸뚱이 이애고 아상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진짜라고 여겨서 그거를 내가 취하는 걸 취하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거를 많이 가지면 나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 그게 나를 뭔가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착각 완벽한 착각입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확인하는 길 그게 아니고서는 영원한 답은 없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이길 아니고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진정, 진정으로 뭐랄까, 이 근원, 근원적인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주 그 좋은 감정이에요. 근원적인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을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될때 비로소 어딘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 착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무의 라는 말을 써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무의, 뭐, 진인,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또, 무위, 뭐,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어디도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기대하게, 기대게 되고, 그랬을 때 완전한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쓰곤 했어요. 어,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사람을 이중생세간에서딱 이 깨어나게 해주는 아주 이로운 공부가 두 가지가 있다. 삶에 아주 중요한 공부가 두 가지가 있다. 이롭, 이로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이로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로움의 이자를 숫자 1을 써서 이로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그 이로움의 첫 번째는 외로움이고요. 그 이로움의 두 번째는 괴로움입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그 모든 거로부터 내가 딱 홀로 될때그 모든 거로부터 독립적인 독자적인 어떤 자각이 깨어날 때 그래서 어디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기를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또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인간계는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인간계 구조는 100% 고해바다라는 이 괴로움, 해탈 시스템에 딱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움이라는 어떤 이, 그, 그 시스템, 그것이 적재적소에 딱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듯이 괴로움이 착착착착 내인생에 적조적소에 펼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 괴로워 죽으라고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계라는 자체가 괴로움을 통해 괴로움의 소멸, 고진멸 또 사성제의 장이거든요. 이 사성제를 깨달아가는 어떤 놀이터와도 같아요. 이 지구별이.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그래서 결국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자유로운 진정한 삶 진정한 해탈의 삶 열반의 삶 그걸 깨닫는 게 인간계의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은 어떻게 갈까요? 행복한 사람은 그 길을 못 가요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뭐다못 가진 않지만 괴로움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막 나를 공격해올 때, 나를 엄습해올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막 몸서리 치지는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종교는 절대 안 믿어, 불교 불교는 더안 믿어 하고 여기던 사람들 절대 안 믿죠. 계속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믿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도록 괴로워지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스님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절대 불교 안 믿었을 겁니다. 스님 법문 유튜브에서 절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찾아 듣게 되대요. 그렇게 한번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없었으면 자기를 깨고 나오질 못해요. 마음을 열지 못해요. 괴로움을 깨고자 하는 이 진실을, 진실의 을진실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깨고 나오게 만듭니다. 이처럼 큰 괴로움이 있을 때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는 라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괴롭지 않고 늘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아마 아, 복이 없나 봐요. 아마 복이 없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계에 한번 어렵게 나왔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면 아, 인간계의 이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 시스템, 이 사성제 시스템 그래서 이 열반해탈로 가는 거기에 그 효과를 봐야죠. 그럼 괴로움을 감당해야죠. 괴로움을 거부하지 말아야죠. 억지로 내가 찾아서 괴로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주어진 괴로움이 올때 그때 거기서 내가 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홀로 되는 외로운 일이 생길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싫어하고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소멸될 때 그때 그 외로움 속으로 그홀로됨 속으로 마땅히 뛰어들어 봐야죠. 그게 나를 깨어나게 하니까. 그 괴로움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고로 시작하는 두 가지 고독과 고통입니다. 괴롭다라는 사실 고독하다라는 사실. 이두 가지, 이로움, 외로움이라는, 또 괴로움이라는 이두 가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리를 두들기는, 자꾸 노크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야지, 깨어나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홀로 되게 만들고, 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거나, 또 괴롭게 만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법계에서, 저 너머의 어떤 진실된 세계에서 우리를 찾고 노크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깨어날 거야? 너 이래도 진실을 찾지 않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빨리 눈치치는 거죠. 가슴을 여는 거예요. 이 외로움 속으로 이홀로됨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괴로운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눈앞에 그 인생이 그 삶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70억 인구, 인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70억 인구가 깨어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래요. 7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외로움과 괴로움 종류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정교한 거예요. 깨어남의 시스템이. 이 지구별의 놀라운 견성 시스템이에요. 뭐가 견성 시스템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눈앞의 삶. 이 외로운 삶, 이 괴로운 삶, 이게 나를 깨닫게 하는 절호의 최적화된 나만을 위한 부처님께서 이 무수히 많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 하나를 위해 딱 만들어낸 이 인생 괴로움 시스템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괴로움이 오는 족! 거부하고 도망치려고만 하고 이 괴로움 싫어 저 괴로움 싫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릴 거야 취하고 버리는 건 자기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게 법계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진리와 하나 되는 일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만든 삶을 법계를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를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그거만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여기 진리가 드러났다니까요. 뭐가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그 조건, 그 남편, 그 자식, 그 돈, 그 집, 그 환경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들 때, 이대로 완전한 진리에 완전히 뛰어들 때 도노라는 깨달음이라는 이 사성제라는 깨달음의 세계에 비로소 가슴을 열고 뛰어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곧장 그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성공하십시오